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자천타천 입에 오르내리는 인사는 20명이 넘습니다. 대부분 당내 주류인 친윤그룹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현직 의원들도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바뀐 당원에 따라 선출직과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만 힘을 합치면 당 지도부 교체가 가능해 최고위원 선거 역시 당대표 못지않게 중요해졌습니다. 당대표 입장에선 두명 이상의 우군이 필수적인 만큼 당내 개파들은 최고위원 후보 선정부터 한 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까지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당 내부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한목소리로 뭉치겠다는 음,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음, 네. 전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최고위원이 되면 지도부의 일원으로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물론, 각종 회의에 참여.